재료를 또 얘기 안 했네요. 한, 찹쌀가루 음. 이거를 풀을 써서 김치 양념에 같이 버무려요. 일단 물을 섞고. 저어가면서 물에서 끓이면 됩니다. 그래서 이따 양념에 배합하겠습니다. 음, 지금까지 이야기꾼이었습니다. 배추김치에 찹쌀풀을 집어넣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